성격 모드, 페이스, 골라스 끝없이 바보되는 롤러코스터, oh y yeah. 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엑시 길을 잃어버린 듯한데 날 찾아줘 깨지 않는 꿈의 촉각 속에 날맞쳐줘 잦는 목소리로 이 공간을 채울 때 나의 세계가 변해가 계속 날 불러줘 더 멈추지 말아줘 깨워줘 날 Bad Bad Bad I d hey! 조금씩 미애정을 Fade out 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아 uh, yeah. 깨어났는지 꿈인지조차 이제날수 없는듯한데 yeah. 날 찾아줘 흩어지면 움직고 흐려지고 사라져 But all I got is bad bad bad ideas 난 두려워 this bad bad dream come free 날 부르는 네 모습은 어가피나 But all I got is bad, bad, bad idea yeah, yeah. 날 찾는 목소리로 이 공간을 채울 때 나의 세계가 변해가 계속 날 불러줘도 멈추지 말아줘 Yeah, w e bad, bad, bad idea hey. 소리가 그리는 공간 오오오그 지도를 따라간 순간 오오 너를 밝히는 빛을 찾아나 뚜렷하게 커져가 빛이 나서 명이가 But all I got is bad bad bad I d e a 난 두려워 this bad bad dream come true 날 부르는 네 모습 놓쳐가 와우 네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은 했지만 네 안녕하세요 문민 사나입니다 아이고 아. 아 저희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아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행사를 처음 하지 않나요? 맞아요 처음인데 또 여기가 또 관광지잖아요 다들 아시죠? 여기 여행으로 와 보신 분? 오오, 오! 많이 왔네. 저도 근데 한번 와 봤습니다. 어 그래요? 네, 저도 작년 찾아보니까 작년 10월에 친구랑 같이 왔더라고요. 오오. 여기 여기 정상도 올라갔었어요. 아유. 아 감사합니다. <웃음> 와 봤어요? 저는 운 적은 있죠, 운 적은 있는데 아, 그래요? 놀러 운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 그냥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제주도에 행사하러 와서 일단 너무 기쁘고 오늘 이제 에코뮤직 페스티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힘든가 좋습니다. 봐요 아, 야, 그게 아니라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선선한 날씨에 제주도 이렇게 와서 어,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네 천천히 하죠 뭐 저희 아침뭐 시간도 많잖아요 <웃음> 근데 안 추우세요? 많이 춥죠?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어, 선선하다 싶었는데 뒤로 갈수록 좀 추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옷좀 넣어 <웃음> 다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요 네, 그러면 상황아 이제 준비가 끝나면 저희는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약간 어, 약간 좀제 생각에는 이 제주도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곡인데. 자, 그럼 다음 곡 바로 할까요? 다음 곡 소개해 주세요. 아이, 소개요? 좀 저희가 어, 많이 안 보여 드린 무대입니다. 그렇지. 뭘까요? 네? 아, 네? 다들 고타라고 말씀하시네 고타는 많이 했잖아요 <웃음> 자 바로, 바로 해볼까요? 좋습니다 가시죠. 뮤직 큐 한여름을 내리는 시원한 단빛처럼 m à 치 난안 보여 나너 하나만 돼 너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게 영원 속 같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옆에 있을 때, 네가 없는 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 I'm always missing you 세상이 멈춘 것 같아 내 맘에 전부 너에게 다 준다 해도 d o e 너만 곁에 있어돼 I won't s t o o i n o s e l a 와 와우. 와우 어때요 이, 온라인 원화도 해본 소감 이 날씨의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선을 선을 하니 저희 가성이랑 느낌이 아주 좋아요. 아, 아주 두, 우, 우, 우.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어, 저희가 사실 이 노래를 어, 방송에서 딱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행사에서는 한,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이 최초인가요? 최준호 최초, 최준호. 최초. 와참 <웃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주도 어떠냐고요? 저희가 와서 그래도 좀 먹은 게 있어요. 저희가 와가지고 그 제주도 음식 고기국수 고기국수 먹었어요. 고기국수 고기국수 위에 그 올라간 그돈베고기가참 맛있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에? 아 인사해 줘. <웃음> 아 사실 그제 친구 중에 제주도 사람이 있어서 좀 물어봤거든요. 무슨가? 그 그래서 고기 국수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 고기 국수 웨이팅해서 먹으면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어디 가든 참 맛있다는 뜻이었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유명한 음식들 많잖아요. 뭐 흑돼지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흑돼지는 그래도 먹고 가야죠. 제주도인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 다음 곡도가 볼까요? 오케이. 설명 그럼 먼저 이것도 안 하나요, 설명 이거는 <웃음> 이것도 없이 아. 어, 가 볼까요? 아, 없이 가요? 예. 네. 아, 그그 궁금증을 핸, 약간 핸드폰 있죠, 핸드폰. 아. 핸드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 봅시다. 자, 놀아 봅시다. 저희가 어. 어. 그래, 면 되는 거지. 저도 사랑해요. 아하음! 여기 음아기음 아하음! 아하음! 아하음! 아하음! 아하음! 아하음! 아하음! 아하음! 아하음! 아하음! 아하음! 아하음! 아하음! 아 1, 2, 3, let's go You're my boo, 너를 볼 때면 Lisa b 사 o 지난 기억이 Would you love me still, 지난 holiday 여전히 w e girls' friends, 여전히 w e girls' friends yeah. Where's my time, 매일 기다려 a s t i l shine, 오랜 기억이 Would you call my name again We're g friends We're all g i r s friends Hold on tight 숨에 한 눈을 담아, 담아. Take me high 날개 없이 I d o n love 한순간만 난 되감아 We don't wanna call To say g o o d b i g I go w i she say he I just wanna be 꿈에 저 편으로 가 너를 나는빛 보이지 않는 순간도 너의 곁에서만 You're my b 너를 볼 때만 e l i 지난 기억이 oh. Oh. Would you love me still? 지난 h o l i 여전히 we go friend, 여전히 we go friend s yeah. my, time. Oh, my time. i e 기다려 s t i s h i n 오 기억이 oh. We g o friends, We g o friends. 계속 계속 너의 주위 돌아 All oh night, Oh yeah. 혹시 너 머지가 따라다녀 All day. 어디 다칠까봐 너만 맴돌아, Oh yeah. I'm so busy, I've been working everything night, Oh yeah, Oh yeah. Never believe in love, love. Never believe in love. Oh where well you got me gone, Oh yeah. 너 지킬게 열마불 no, okay. 너를 볼 때만 내자부 지난 기억이 I, I, would. would you love me still? 지난 holiday 여전히 we're we'll we'll g h o s friends friend. 여전히 we're we'll ghost friends yeah. w h e m e s my time? Oh, my time? 기다려. 기다려 I s t i l shine 오는 기억이 oh, oh. Would you call my name again? 여전히 so we're we'll we'll ghost friend. friend. we'll friends 여전히 we're g h yeah. s t friends 자, 오늘은 어떻게 오늘 할까? 반대, 반대, 반대, 반대로, 반대로 백석으로, 알려 하나, 셋, 셋, 에이, 흥! 하, 하, 하, 하, 하, 하, 하우 와우 이좋도 에? 어? 나 찍으라고? 다, 찍혔어, <웃음> 다, 다 찍혔을 거야 다 찍혔어요, 다 찍혔어요, 다 찍혔어요 아, <웃음> <웃음> 어, 이게 어. 이 열기가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웃음> 올려달라고요? 아 올릴거예요 여기 <웃음> <웃음> <웃음> 아, 지금 보니까 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 어 어떻게 뭐, 끝나고 아, 먹어야지. 네 끝나고 꼭 저희가 어, 아쉽게도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 저기 뒤에 분들도 안녕. 안녕. 마카리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고 오죠. 아 좋습니다. 여기부터 안녕. 아 여기 네, 네, 네. 안녕. 안녕. 아이고 네, 추우실 것 조심하고요. 같아 어 뒤에 분들도 손 흔들어 주시네요 안녕 뒤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추우실 안녕.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아이고 또 손을 흔들어 주세요 추우실 텐데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아, 벌써 마지막 곡을 할 차례인데 <웃음> 아니야, 뭐야 <웃음> 네, 어, 아까 이제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이렇게 공연을 하러 온게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여러 가지로 특별한 공연인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어, 제주도에 또 와서 공연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네? 왜 이렇게 하게 네, 아무튼 다음에 또 제주도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어, 여러분들이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러 와주실 거죠? 오케이 오, 좋아요 저, 그러면 다음 곡도 오늘은 소개를 안 하는 걸로 <웃음> <웃음> 마지막 곡만 합시다 어, 뭐예요 그게? 사라 씨가 해주세요 맞춰야지 아 그래요? 아, 예. 그러면 마지막 곡은 어, 다들 뭔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의 2집 타이틀곡 후 쿨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셔볼까요? 부셔 봐야죠 부셔 부셔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준비되면 형들 올라오시고 형들 준비됐나? 아, 끝나고 흑돼지 먹어야지 응? 응? 안 벗어 안 벗어 l e t Let's go <웃음> 매일의 <목소리> <목소리> 스타일 미소를 걷어 철저한 음, 넌 숨겨진 비밀 사이 <목소리> 끝없이 원하진날 어둠 속에 부딪히는 두날 시선을 거어 발을 멈춰 절대 나를 잡을 수는 없을걸 <목소리> Looking for, mm. don't n e t hold on. That is h i l y o u run solo? c n j u Climbing up top, tell h o s m s r o l l e 이 세계에 모든 게 나도 붙 the case don't k n o t h m i a w h m e your love 눈 o 감아 a y never a k e o oh bright oh l bright 너를 줬던 그림자 oh way who are you looking for let's go Looking for 오케이 okay. 저희는 뭐라고요?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저희는 마무리 인사하고 네. 다음에 꼭또 올게요 네. 약속 약속 여러분, 예? <웃음> <에>? 아 귀여워, <웃음> 귀엽구만.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인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어, 오늘 오전부터 아마 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예, 너무 고생 많았고 얼른 들어가서 네,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빈 무미... 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